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비땡땡 치킨의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만들어 볼 건데,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, 많이 들었어요. 유명하고 맛있다고. 먹진 않았지만,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개 들어있다 해서 네 개를 준비했어요. 여기까지가 닭다리고, 이제 이 위까지, 넓적다리까지 해서 통으로 준비했고, 이제 여기다 칼집을 넣어줄 거예요. 칼집을 깊게 말고 살짝 넣어줄 거예요. 양념장은 일단 다진마늘, 설탕, 간장, 물 고춧가루는 청양고추 있으신 분들은 청양고추 드세요 먼저 달군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시고요 칼집 낸 쪽부터 이제 노릇하게 어느 정도 익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바삭하게 앞뒤가 구워졌으면 아까 만든 양념장을 그대로 부어주세요 소스가 반쯤 졸여지면 은 이제 한 번씩 뒤집어가지고 반대편도 양념이 잘 스며들게 해주세요 파슬리 가루까지 뿌려주시면 은 완성됐습니다 이게 제 얼굴보다는 작지만 은 냄새는 좋아요 빛깔도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음! 이게, 촉까이 진짜, 촉촉해요. 진짜 밥이 생각나는데? 이래서 사람들이 다 찌밥찌밥 하나 봐. 소스가 맛있네. 안 매울 줄 알았는데, 매콤해요, 은근히. 자메이카 닭다리 구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, 만들기도 간단하고, 가격도 저렴해요. 한 마리에 7칠0 0원 받던데, 진짜 이거 쉽지 않게 그냥 굽고, 양념만 졸이면 되니까.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 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 안녕